아유, 규치, 예, 아, 그로그서키로 예, 사만 원, 예. 만2천 원, 원준비 아유, 감사합니다, 예. 저, 저번에 여기 고등어 회 떴던, 예, 믿음 수산입니다. 규치가 간, 어, 간또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더 얇게 편지를 썰어서 네. 간이 진짜 맛있거든요. 이게 와... 자, 이렇게 취취해... 네. 취취간준비했습니다 소주랑... 예, 사랑하는 사장님,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 어, 쥐치회 수원 농수산물시장에서 또온이 쥐치회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쥐치는 간 이걸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하, 한번 맛있게 한번 오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찍은 배경이 스튜디오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어, 이동을 하냐 왜 변경이 자주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아 저희 처갓집이 운영하는 가든 그 2층입니다 예. 요 라이프랑, 이, 처가 쪽 쪽에 와있을 때는, 여기서 좀 촬영을 합니다, 여러분들. 예. 뭐,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예. 소주 일발 장전. 아, 일단은, 취해도 취했는데, 진짜 요 간은, 와. 요거는, 꼭 드셔보셔야 되고, 간장. 간장에 살짝, 예, 담궈가지고, 예. 딱. 야 간장에서 딱 담궈서. 어휴, 사사. 우와 됐다 꼬숩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우. 야. 와. 기름짐이 고소한 기름짐 홍어회나 이런거보다 더 많습니다 기름짐이 좀더 있고 와. 아 이거 진짜 고소함은 생선 그이간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고소한 맛이 많이 납니다. 아아 와...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이게 잠뼈랑 해가지고 딱. 살짝 이렇게 좀 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잔뼈가 뼈뚜기의 그 고소한 맛이 좀더 납니다 아 사자 아 살이 차주 굉장히 달아요 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이렇게 달다니 <웃음> 그리고 은은하게 조그만 뼈가 조금씩 집히는데 그렇게 굳이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생선 가시를 심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기가 막히네요 어. 큰 뼈가 아니라 이 잔뼈들을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제 얇게 잘라놓은 거다 보니까 우리 거부감 없습니다 음. 저렴한 횟감은 아니에요 사실 어, 요만큼 떠오는데 음, 4만원 원래 가격은 4만 2천원 키로 대 키로에 사실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간이랑 해가지고 같이 준다는 가정 안에서는 어, 먹어볼 만한 회라고 어,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아무래도 이거 먹으려고 진짜 이거 떠온 것 같아요. 진짜. <웃음> 다른 거 필요 없이 간장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적셔가지고, 어. 음. 어우. 씹으면은, 혀 사이로 치즈가 불에 싹 이렇게 녹아서 딱 이렇게 흩어지듯이 입으로 싹 흩어져요. 하. 와. 대신 다른 간에 비해서는 조금 기름짐이 좀 더합니다. 좀 약간 담백한 어떤 간의 맛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, 조금 기름질 수 있습니다. 아. 아... 아... 아... 자, 지금, 어,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이, 예,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사. 아 그리고, 야. 자, 그리고. 나 이거 아껴 먹어야 되는데, 주치 간. 자, 이게. 이거 진짜 지취해 드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려고 지취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와. 아. 어 아. 아, 진짜 이거 생선 간은 진짜 감동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아. 죽여줍니다 진짜 아, 아 잠깐만요 네또 잠깐 라이브를 하면 잠깐 켰는데 지금 난리가 났네요 아우 또 소중하게 또, 혼해주신 분들, 그리고, 예. 또, 또,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예. 자, 사라지는 마술과 함께 맛있는 취치에 또 한, 한입 해봅시다, 여러분들. 자, 사사. 아. 음. 다음. 아, 진짜, 근데, 진짜 저는 요거 지치도 진짜 너무 맛있지만은 어,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. 근데 이 지치 간은 진짜 와... 꼭 드셔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. 제가. 자, 자, 서 음? 응? 음? 잡사님, 홍어 드시는 거 보고 맛들려서 홍어 사업에 지평 막걸리 한잔 먹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아! 기가 막히죠, 또. 자, 하나 도 쥐치에 올려서 아삭한, 매큼한 아삭한, 네. 식감과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. 한 잔. 자, 수아사. 자, 야... 저 방금 회한잔 먹고 왔거든요. 오늘은 잡산이 별로 안 부러워. 아, 근데 이 회가 다 똑같은 회가 아니에요. 물론 뭐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회는, 야, 이 쥐치는, 최고입니다. 굉장히 고급회입니다. 네. 살짝 김치 쪽 이렇게 해가지고 회 이렇게 딱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. 네. 자, 쏴사. 음~~ 와, 잘 익은 김치에다가 이회 추천합니다 진짜 특히나 이거는 회를 좀잘안 드셔보시고 처음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 잘 익은 김치, 회 그리고 기왕이면 회 맛을 좀더 많이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묵은지를 살짝,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씻어서 딱 그거랑 같이 드시면 죽여줍니다 진짜 아우 젓가락이 길이가 짧은 건가요? 잡사님이 손이 크신 건가요? 젓가락 길이도 이제 짧은데, 왜냐면, 영상에 몇개 해가지고 제가 올린 것 중에 쇠젓가락을 썼어요. 젓락칩이다 보니까. 근데, 소리가 좀 너무 크다는 그 시청자분들 의견이 있어가지고, 오늘은 좀 나무젓가락으로 해가지고, 급하게 대처를 했어요. 네. HJNB님이 예전 쥐치 아주 흔한 곡이었는데 맞습니다. 쥐치가 정말 그 많이 잡히고 흔한 곡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급 어종이 됐어요. 회로 먹기도 좀 어려워지고, 아. 옛날에 좀 쥐치 회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 자, 또. 테슬라주에다가 한잔 또. 쏴쏴. 와우. 나 쏴서 아아 음. 요거 지치 절대 놓치지 않을거예요 한잔 더! 쏴아아 아, 여러분들 오늘 주치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지치간꼭한번좀 드셔보시길 제가 희망합니다. 아... 남은 주치에는 이제 라이브 소통하고 있는 우리 또 사장님들과 좀더 소통하면서 먹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